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. 정선이 문천시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. 정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천식입니다. 아 요즘 연일 뉴스 보시면서 우리 튀르키의 지진 복구 현장에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주에도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뭘 보내야 될까 생각하고 있고요. 성지의 나라. 그 성금을 보낼 수도 있고 음. 구호물품으로도 돌 수가 있는데요.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중고물품은 기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튀르키의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위생. 그리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텐트 침낭 등 일부를 제외한 중고 물품은 기부가 어렵대요 그렇죠 예. 아무래도 좀 위생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? 그렇죠 보건 의료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. 뭐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고보다는 새 제품이 가는 게또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, 예. 근데 이 와중에 이 도매 손길을 악용해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또 종종 발견되고 있어서 씁쓸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뭐 진짜. 설마, 뭐 계좌를 가짜로 한다고요? 그니까. 그 일부 SNS에서 뭐 대사관하고 합동으로 지진 구호물품과 현금을 모금한다고 주장했는데, 이게 알고 보니까 대사관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었어요. 에, 에휴. 어? 그래서 그 기관에 모집된 기부군이 치르키예로 전달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면요,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려다가도 이거 그로 제대로 가는 거 맞아? 음. 누가 떼어먹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 자꾸 들어서. 사실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나비 효과잖아요. 그렇죠. 어, 엄밀하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나비 효과. 음. 왜냐하면 진짜 물품이 보, 배, 보급돼야 될 음. 곳에 못 보급되면 뭐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진짜 그런 일이. 단순히 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요, 그 기부하실 분들은 트리키의 대사관이나 트리키의 재난관리국처럼 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음. 제차 확인을 해보시고 도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전 세계가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을 못줄 망정, 해방 노는 그런 인간들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아, YB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. 음. 음, 우리 윤도현 씨가 내시엔 청취자들과 함께 만든 신곡이라고 아, 합니다. 그래요? 예. 오 좋은데요. 기대되는데요? 안아줄게.